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집을 짓고 살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집을 짓고 살죠 저마다 아름답게 집을 짓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저마다 아름답게 집을 짓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땅 위에 있는 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지나도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우리 모두 지. 사랑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집을 짓고 살죠 사랑을 <목소리> <목소리>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집을 짓고 살죠 <목소리> 저마다 아름답게 집을 짓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목소리> <목소리> 저마다 아름 집을 짓고 살아가 <목소리> 어떤 이는 매주 복권을 사 부자되는 꿈을 꾸며 살죠 <목소리> 어떤 이는 높은 빌딩 짓고 후손에게 물려주려 하네 그러나 이땅 위에 있는 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지나도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우리 모두 지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집을 짓고 살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집을 짓고 네, 살죠. 저마다 아름답게 집을 짓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네,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그어에 집을 짓고 있나? 땅 위에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집 아무리 잘 지어도 영원할 수 없네 믿을 것 나를 보는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그 어디에 집을 짓고 있나 명예의 집 권력의 집 모두 모두 좋지만 그것은 잠시 안에 영원할 수 없네 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그 어디에 집을 짓고 있나 지식의 집 물질의 집 모두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에서 오직 주님 차냐 지금 함께 노래하는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그. 집을 짓고 있나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할 때하일서만 있네 <놀라> 그러나 이땅 위에 있는 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수천 년이 지나도 흐물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우리 모두 지어야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집을 짓고 살죠 저마다 아름답게 집을 짓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